백미, 쿠쿠가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했습니까? 지하 뭐. 이직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참치야, 이거 먹어. 삼각김밥? 이건 김치야. 음, 맛있네. 나는 괜찮아. 맛있는 치사를 시작합니다 응. 이게 다리렸어 아, 그용이 어디 있는데. 동쪽 꽃이길 맨날 동쪽이게 이거기 아니면 이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이 나노미지 소프트 현미 1kg짜리 제품이고요. 어, 총 300분에게 선착순으로 이거를 증정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둘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시는 거여가지고 제가 개인 부담으로 해서 3,0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3,000원에 이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무료에 뭐 제품 3,000원 이렇게 돼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제 스토어상에 문제가 있어서 배송비 대신에 제품 3,000원으로 표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선착순 300개가 소진된 이후에는 특가로 5,000원으로 판매가 돼요. 근데 2개 이상 구매하면 또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2kg에 만원으로 요. 부드러운 현미쌀을 드셔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인 1개 구매 원칙이어서 만약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더라도 동일, 주소가 구매, 동일 주소로 구매를 하시면 구매 취소가 되니까 이점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벤트 3 0 0분 선착순이니까 얼른 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양